뭐야? 너무 왔는데요? 오, 뭐야? 뭐야? 무슨 행성 같은 걸 타고 있는데? 오, 뭐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록스입니다. 자, 오늘 반반의 유치원 챕터 포에서 드디어 신규 보스 제스터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능력과 힘을 갖고 있을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해 보러 갈까요? 어격기님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e 츠기리 자 영상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은 컨테이너 테트리스 미션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헝키 제이크와의 미션 중이에요 밑에서는 계속해서 혓바닥에 공격이 나오고 있고요 오케이 이걸 피하면서 지금 테트리스를 성공해야합니다 저 밑에 이동키로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테트리스를 성공시켜야만 하는데 야 이게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운게 혓바닥의 공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오 계속해서 피해줘야합니다 그래도 공식게임보다는 훨씬 더 재밌죠 아 너무 지루했어요 공식게임할 때아 이런 게임이 나와줬으면 정말 재밌었을텐데 자 계속해서 테트리스를 하는 주인공 잘하고 있습니다 자 어? 약간 이상하게 하고있죠 지금 자 오른쪽으로 자 실패했습니다 이상하게 쌓아버렸죠 자 어떡하지 이제 자 이제 본편 시작입니다 혓바닥의 공격이 좀심해졌고요자 오우 오. 결국 밑으로 떨어지는 주인공 자 이제 시작이죠 혓바닥에 정체가 나옵니다 역시나 타마타키가 적으로 등장했고요 공식 챕터3의 최종 보스였죠 혓바닥의 공격과 침을 뱉는 그 공격이 엄청 셌습니다 한방만 맞아도 바로 즉사였어요 자오벽면에 몬스터들이 있고 우와 역시 헝키 제이크가 나타나서 주먹 한방이 날라가 버립니다 이야 도와줬어 도와줬어 진짜 코치 피클즈처럼 아군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오! 둘이 싸운다! 오, 뭐야! 싸우면서 혓바닥의 공격이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어요. 자, 드론으로. 아, 포대로 옮겨서 저 위에다 떨어뜨리면 되는 건가? 아, 맞네요. 자, 떨어뜨려! 와호! 효과가 있습니다. 야, 그런데도 혓바닥으로 계속 공격하는게 아주 거르장머리가 없구만 자, 다시 드론으로 위에서 호대를 박살내버리면 아파합니다 야, 근데 거북이 등껍질이 워낙 단단해가지고 쉽게 쓰러지지 않네요 자, 한번더 갑시다 자, 떨어뜨려! 오케이! 야, 효과 있는거 맞아? 오 이포켓몬스터의그 몬스터 같은데 혀 멜룸 하는 친구 오야 뭐야 뭐야 뭐야 우와 허! 오 뭐야 야 뭐야 우와 거의 뭐 타노스처럼 등장하지 않았어요 어벤져스에서 야 완전 멋있게 등장한다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잡아서 갑자기 낙사시켜 버리고 우와. 완전 멋있게 등장했어요. 와, 좋은 건세번 봐야 합니다. 딱 꺾어가지고, 우와, 뒤에서 코치 피클즈까지 쫓아오고 있어요. 제스터가 바로 헝키 제이크를 멱살 잡고 있고, 뒤에서는 코치 피클즈가 도와주러 오는 건지, 아니면 아군인 척, 따라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 일단 헝키 제이크 멱살 잡고 있는 걸로 봐서 생김새로 보아하니 적일 것 같아요 일단 야 근데 너무 멋있게 등장했다 자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다음 영상은 빌라필라님의 영상인데 이게 공식 챕터 3가 끝나면서 아기 오플라버드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의 장면입니다 귀여운 아기 오플라버드가 쫓아오러 가는데 야 뭐야 오! 오! 바로 제스터가 나왔어요? 애기 오피라버드를? 뭐야? 어, 데려갑니다! 어, 어떡해! 빨리, 되찾으러 가야 하죠? 세 장엔 애기 오피라버드가 갇혀 있고요야 뭐야 이게? 크기가 굉장히 크네요? 오! 약간 식물원 같아요. 컨셉이 진짜 식물이 맞긴 하네 음, 딱히 뭐 공격을 해오진 않네요 아직까진 오 뭐야 뭐야 뭐야 뭐 할건데 오! 야 악마 반반이 쫓아왔어 야 뭐야 갑자기 데스터의 방에 쫓아온 악마 반반 오! 잡혔다 어떻게 어, 발차기를 당하고 주인공 도망가야 하죠 여씨 엄마번방까지 쫓아오고 야 극악의 그 난이도입니다 지금 제스터도 악역인게 분명한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할건가 오! 뭐야 넘어왔는데요? 오 뭐야 뭐야 무슨 빙선같은걸 타고 있는데? 오 뭐야! 반으로 갈라버렸어 뭐야 이게 어떻게 불을 타고 어디론가 가야합니다 오 반으로 갈라진 제스터 어떡하죠? 오! 오 징그러 약간 쌍쌍바가 됐습니다 오 쌍쌍바다 와! 오! 야 이게 뭐야 야그 뭐냐 ms툰즈님의 영상처럼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와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자, 이번 영상은 셀플레이타이님의 영상인데 지금 제스터의 방으로 가기 위해 미션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BTSDO는 탑사키 게임을 진행중인데요. 어? 어떤 철창 문이 열렸습니다. 결국에. 오! 제스터가 무섭게 쫓아오고 있는데 카드키로 문을 닫아야죠. 오! 제스터가 뭐또 저기에도 서있는데요? 아! 이렇게 꽃들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피하는 게임 같아요 자오 이런 게임 굉장히 재밌습니다 개인적으로 타이밍 맞춰서 점프를 하면 되는 게임인것 같은데 어 쉽게 깼네요 아또 다른 방이 있는데 아 약간 로봇같은 제스턴가봐요 NPC 느낌 방마다 하나씩 있네요 아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바로 다음 오케이 의자에 앉았고요 자, 이 미니의자에 서가지고 잠깐 회피한 다음에 이때! 가는 겁니다. 오케이. 오, 뭐야 쫓아온다! 야, 뭐야 쫓아오는데? 오, 빨리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 야, 갑자기 추격선이 시작되는데 야, 역시 이런 좁은 통로에 쫓아오는 거면 너무 무서워요. 야... 야, 도망가! 야, 너무 빠른데? 거의 허기허기 급인데요? 야... 아니 공식 게임에서 이런거 왜 안만들어주고 이상한 뭐 퍼즐게임이나 하고 있었어 자 계속해서 도망갑니다 주인공 자자 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오우 와 우와 점프 스퀘어가 나타나면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와 너무 재밌는데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제스터의 비밀 능력 잘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들고 올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